셋째는 국민의힘당 내에서 윤 대통령을 가장 괴롭힌 세력들이 있는데 이 자들의 처리를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을 녹슨 수도꼭지라고 비한 자가 누구였는지 윤 대통령을 썩은 계곡이라고 자신이 선거 때 썩은 개고기를 팔고 다녔다고 말한 자가 누구였는지 윤 대통령을 돕고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윤핵관이라고 비해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자 그리고 그 자가 응원한 자들 그래서 앞으로도 분탕질을 일삼을 것 같은 자들 자기당의 대통령을 허관날 저격해 대는 자들 당 내부의 해발성 물질 신라 같은 자들 김기현 대표가 이런 위험한 자들까지 협체 대상으로 볼까요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후첫 일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민노총은 정북 간첩단에 노란하고 북한 노동당에 이중대로 전락했다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법이 군림하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던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빙자한 정북 간첩단이 암약하는 근거지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간부들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북한 지령문을 대거 확보했다. 이렇게 쓰면서 김기 대표는 이번 사건을 국가의명운이 걸린 사안 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아 정북 간첩 과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기현 대표의 당선 후첫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기현 대표가 선거운동 당시 윤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중요하게 기는 국정과제를 자신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일은 곧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점을 둔 국정과제는 이 땅에서 중북 간첩들을 뿌리 뽑겠다는 그 일이고 당대표가 된 자신이 모든 영향을 다해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셋째 국정을 뒷받침해줄 정치적 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기현 대표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로서는 총선을 승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 하겠다는 각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총질해온 세력과 협치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일사불란은 총선을 위해서 사전에 정리수술을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첫 일성 당력을 모아 중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선포한 대주사파 전쟁에 자신이 돌격대장으로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5년이 남긴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치워야 할 쓰레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주사파 세력들을 거둬내는 그 싸움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김정은의대비에는 문재인은 종복정책이 활개를 치던 지난 5년은 주사파들의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치하에서는 백주대낮에 버젓이 서울시내에 김정은을 찬양하는 프랭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사파 대학생단체가 해리스 미국대사의 관저에 침입했던 것을 손 놓고 방치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총이 왜파울 버릴 때마다 미군 철수를 외쳤던 것인지 왜 그들의 구호는 늘사드배치 철회였던 것인지 설마 요즘에도 간첩이 있겠냐고 생각지도 않던 것인데 사실이었고 간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잡고 보니 모든 구호와 프랭카드에 적힌 글귀들이 모두 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문재인은 그때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못본척 눈을 감았고 윤 대통령은 당장 채표를 명령했고 일망타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조직활동을 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에게 삥 뜯고 회계장부 조작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 범죄와 국가전복을 모의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북문재인 5년이 뿌린 씨앗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대한민국을 공산혁명의 초입단계로 질주시키던 시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의 먹히는 단계로까지 갈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가 안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3월 15일 자주통일민주전이 이른바 자통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자통은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는 것이 검찰이 밝혀낸 그들의 실체입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체포된 숫자는 그 전체 규모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교수의 탈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사파 간첩인데 말입니다. 예술가의 탈을 쓰고 있거나 심지어는 정치인,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차하면 튀어나와 촛불을 들고 미군 철수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려는 자들, 여차하면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자들,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의 탈을 쓴 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자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무슨 사건 하나만 터져라, 제발 한 방만 터져라, 선동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단 한시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일이며, 그 세력을 뿌리뽑는 일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장정의 첫 삽을 뜬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에 자신도 뛰어들겠다 국민의힘 당을 재정비해서 당의 역량으로 이 전쟁을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이 전쟁에 자신이 선두에 서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100% 파악한 당대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사파 국가전복 세력과의 전쟁을 첫 번째 김기현 대표가 할 일로 꼽았다면 둘째는 이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열망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비협제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바꾸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소수 여당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국가를 살리자는 공동목표를 두고 협치가 안될 리가 없겠지만 저렇게 검수한방 밀어붙여서 법치를 파괴하고 범죄제를 위한 방탄국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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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을 녹슨 수도꼭지라고 비하한 자가 누구였는지 윤 대통령을 썩은 개고기라고 자신이 선거 때 썩은 개고기를 팔고 다녔다고 말한 자가 누구였는지 윤 대통령을 돕고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윤핵관이라고 비하는 자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자 그리고 그 자가 응원한 자들 그래서 앞으로도 분탕질를 일삼을 것 같은 자들 자기당의 대통령을 허관날 저격해대는 자들 당 내부의 회발성 물질 신라 같은 자들 김기현 대표가 이런 위험한 자들까지 협체 대상으로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기현 대표를 보니 맺고 끊음이 분명한 분입니다 당 내부의 분란을 대충 그대로 넘어갈 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과 주사파 간첩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야당과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내부의 한 명의 적은 외부의 적 1만 명과 맞먹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상식인데, 김기현 대표가 그들과 협치를 추구하리라고 보십니까? 결론입니다. 이준석이니 천하람이니 이제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망발을 했는지 잊지는 않겠지만, 굳이 기억 속에서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워낙 상식을 벗어난 인간들이라서 말입니다 경상도 출신이면서 전라도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하람이의 호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호기라는 단어도 아깝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네야 객기 정도로 봐줄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자들은 매사에 튀고 싶어서 죽겠는 겁니다 목표를 그럴싸하게 과대포장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런 요상한 선전 문구를 내놓고도 자신이 뭘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대단한 발상에 전환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좀 수준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런 자들을 문해력 제로 이해력 제로 공감능력 제로 또는 비읍시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까요? 자기 확신범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법입니다. 뱀은 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니까요. 그것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이준석 천하람 같은 기본이 안된 자들이 다시는 공천받고 설치고 다니지 못하리라고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저 개인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이고 확신입니다. 김종인씨가 최근 이준석을 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준석의 운명 하람이의 운명이 보여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같은 평범한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제 눈에 그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